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꼬합빌딩 등에서 상가 부분을 높이는 방법 또는 1층 상가 높이를 높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일반 건물 등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1층 상가 높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건축하는 건물의 임대나 분양 등 사업성을 높이고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특히 1층 등 근린생활설 시 등이 사용하는 공간의 층고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는 예를 들어 상가주택의 경우에 대체로 1층 등 저층부에는 카페나 음식점 등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공간의 높이를 최대화해서 개방감을 줄여거나 또는 공간의 일부에 복층을 만들어 공간의 활용도도 높이고 전체적인 건물의 볼륨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층고는 일조권이나 지구단위 지침 등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 이에 대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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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1층 층고와 건물 높이에 대한 관심에 관한 것인데 상가주택이나 일반 근린생활시설 빌딩을 지으시려는 건축주치고 상가 부분의 층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실내 분위기와 인테리어가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임대나 분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 당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상가 임대나 분양을 하는 부동산사무소 등에서의 조언 등으로 이미 설계된 건물을 다시 변경해가면서까지 층고를 높이려는 사례가 빈번하기도 합니다. 즉 일조권 등으로 상층부를 고려해서 1층 상가 높이를 정해 설계를 했는데 상층부 구조가 복잡해지고 공사나 사용상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스키 플로어 방식 등까지 동원해서 1층 상가 높이를 높게 설계를 변경할 정도로 1층 상가 높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스키 플로어 방식 외에도 3층 부분의 면적을 줄이거나 경사벽 등의 방법도 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1층 상가를 높이려 할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축주들은 부동산 사무소나 관련된 사람들의 이런 조언이 마치 금과 옥조나 되는 것처럼 고집하는 경우도 있어서 과연 향후 어떤 결정이 좋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축법에서 상가 복중 허용에 관한 것인데 또 이러한 상가층구를 높이려고 하는 데는 국토부가 법적 기준에 맞추기만 하면 복층상가를 허용하기로 건축법을 개정해준 것도 상가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이 상가 높이를 높게 높이 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무리 층구가 높아도 상가 내부에는 복층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2020년 10월부터 일정한 법적 기준을 맞추면 복층을 허용해주면서 이를 위해 최대한 상가 높이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허용되는 복층구조의 법적 기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 기준에 관해서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는 적용대상 및 범위는 모든 용도의 시설이 아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하며 두번째로는 구획하는 건관는 상하 두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m 이하로 해야 하며 또 칸막이는 기둥, 보호 등의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분리, 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허용되는 복층면적은 그 층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30% 이내로 최대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까지 허용을 하고 이에 대한 안전확인이나 내부의 마감재료, 경사로 등의 안전 등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복잡하고 내용이 길어서 해당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사무소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1층층구와 1조권, 지구단의 지침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상가 부분의 층구는 높이고 싶다고 모두 높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자 하는 대지가 일반 주거지역 등인 경우 1조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건물의 높이에 제한이 있고,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 등에서 1층 상가 부분의 높이를 예를 들자면 4.5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지구단위 지침 등에서 제한 규정이 없는 대지인 경우에는 의도한 높이대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대지는 일반 주거지역이 많고 특히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지구는 일조권을 받지 않는 대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즉 건축법에서는 폭이 20m 이상 도로 등에 접한 대지 또는 북쪽으로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 대지가 북쪽으로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일조권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는 일조권 방향으로 대지가 경사진 대지 등은 건물의 높이 산정에서 다소 유리하게 일조권을 받게 되는 수도 있어서 사실 이러한 부분 등을 일반 건축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조권에 의해 높이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비단 1층 등의 상가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층부의 사무실이나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층고를 높일 수 없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이 계단식으로 된 경우가 바로 이일조권으로 인해서 건물의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도 대지를 물색할 때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에 자문을 받거나 해당 대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해본 후 땅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같은 위치에 같은 면적의 대지라도 일조권의 방향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이나 평면, 외관 등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기존 도시인 경우에는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받지만 신도시 등 택지 개발 지구 경우에는 정남 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어서 택지 개발 지구에서 대지를 물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해 본후 땅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층고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상가 부분의 높이는 상가의 활성화와 임대성 그리고 건축물의 외관 등에 영향을 주지만 사실 대부분의 대지는 이런 택지개발지구의 대지에서 보듯이 일조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사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 과정에서 몇 가지 방법으로 상가 높이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먼저 스킵플로어 설계 방식이 있는데 이런 대지와 같이 북쪽으로 일조권을 받는 경우 일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남쪽의 상가 부분을 높이고 북쪽 부분은 낮추는 그러니까 2층 이상의 바닥에는 단이 생기는 방식인데 이는 이런 대지와 같이 대지가 긴 경우에 시도해 볼만 하지만 사실 상층부의 각층에서 단차가 나기 때문에 공사도 다소 복잡해지고 사용상에 있어서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1조 영향을 받는 부분의 벽을 1조 방향으로 약간 경사지게 설계하는 방법도 있고 또 높이 9m까지는 정북으로 1조권을 받는 경우에 정북 방향으로 1.5m만 이격하면 되므로 만약 상가주택인 경우에 1층 상가 부분의 층고 확보를 위해서 3층까지를 9m로 하기 위해 2,3층 임대 가구의 층고를 보통 3m 정도로 하지만 2.8m로 최소화했을 때 1층 상가 부분의 높이는 3.4m 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1층층고 3.4m 가 낮아 4m 로 하고 싶은 경우라면 3층까지의 높이가 9.6m 가 됨으로써 이 경우 3층 부분은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9.6m 의2분의 1인 4.8m 까지 이격해야 되는 즉 2층까지는 1.5m 만 이격해주면 되는데 3층 부분은 4.8m나 떨어지게 되어 3.3m만큼 3층 부분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층 상가가 높아지는 대신에 3층 부분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되고 만약 3층을 줄이지 않으려면 1층 상가 높이는 3.4m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두 방법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지 경계선에서 이격되는 이 거리는 정북 방향인 경우로 이는 대지가 북쪽 방향으로 경사도에 따라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 거리가 달라진다는 것으로 바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것들은 일반 건축주들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으로 사실 설계사무소에서 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소리>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층고와 천종고를 높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한 것인데 이상은 일조권과 지구단위 지침 등으로 인해서 층고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이고 또 층고나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층고를 높인 만큼의 공사비와 냉난방비 등 관리비의 증가 때문인 것입니다 즉 층고를 높인 만큼 골조나 마감공사의 물량이 늘어나고 또 거푸집공사나 상층부 서랍어공사를 위한 동발이 설치해 있어서는 생각보다 자재도 많이 소요되고 특히 공사 난이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단순히 높아진 층고만큼의 물량 증가 이상의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상가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규모가 작아 이런 공사비나 관리비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층고를 높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나 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층고가 높아진다는 것은 공사비 증가만이 아니라 사업성 면에서 대단히 민감해서 층고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계층에서 열세대로 20층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만약 한계층 높이를 15cm 높인다면 전체적으로는 3m가 되어 무려 한계층 높이에 해당하는 높이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계층 높이를 15cm 높여준다는 것은 공사비도 증거될 뿐만 아니라 무려 10세대를 더지을수 있다는 계산이 되므로 이는 사업성 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겠습니까? 물론 뭐 용적률이나 세대수 등의 규정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층거를 높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등으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단순히 공간감이나 영업, 사용상 등반을 위해서 층고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1층 상가 높이를 높게 하고 싶어요 또는 상가주택의 1층 상가를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1층층고와 건물 높이에 대한 관심 다음 두 번째로는 건축법에서 상가 복층 허용 세 번째로는 1층층고와 일조권지구단위 지침 등에 대해서 네번째로는 충고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마지막 다섯번째로는 충고와 천정고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지으려다 보면 생각나고 하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건축을 한다는 것이 비단 자금도 엄청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생 처음으로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 것이므로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야말로 내 집을 짓게 된다는 로망으로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좋은 것으로 하고 싶을 것인데 이는 그동안 만나본 수많은 건축주들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고 또 제가 직접 제 집과 상가주택을 설계하고 건축을 해보면서 건축주로서 몸소 느낀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말대로 세상에 나와서 번듯한 내 건물 하나는 남겨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꿈과 같이 정말이지 남이 지어놓은 집에서만 살 일이 아니라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특성과 취향에 맞는 집이나 건물을 지어 살아본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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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도 보실 수가 있으며 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가 추천하는 이두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